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견지에 견지라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손톱이 견지에 견지라군 미, 요 한가요?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아니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와! 아우! 아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입죠? 일디 괴롭혀줄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디서 금냄새가 나지 않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어딜 괴롭혀줄까? 어딜 괴롭혀줄까? 어딜 괴롭혀줄까? 네? 도미토요 음,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처는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누굴 치유해 드릴까요? 어딜 괴롭혀 줄까? 다친 사람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남의 그, 불행은 그, 나의 그, 행복 그, 그, 그, 그, 무슨 일입죠. 할수 있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굴 치유해 드릴까요? 어디를 괴롭혀 줄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도움이 으악. 필요한가요? 그렇게 할게요. 무슨 일입죠? 광석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입죠 어딜 괴롭혀줄까? 싹다 찔러줄게 <웃음>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내 표적은 어디 있지?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누굴 채우해드릴까요? 알겠어요! 우와. 전투 준비 완료! 광석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광석 부족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악! 누굴 치유해드릴까요? 광석이 부족합니다. 무을치유해드릴까요 이런 상처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입죠?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이런 상처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웃음> <목소리도> 광석이 부족합니다. 아우. 아우. 광석이 부족합니다. 아석이 부족합니다. 석이 부족합니다. 습이니다니다 으아, 어서 지시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